네 요번에 9월 모평에 시행된 19번 문제 이 문제 빨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 일단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1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만드는 것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분의 이렇게 올 건데 뭐 센스 있으면 91이니까 약분해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 수는 30의 배수라는게 뭐 경험상 나오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은 아니니까 A는 원소의 수에 따라 구분을 좀 줘보면 그리고 ABC는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원소가 한개면 얘는 두개세개일수 있고 얘가 한개면두개네개일수 있고 한개면세개네개일수 있고 두개면 3개? 4개인 경우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얘는 원소 4개 중에 1개를 뽑고 얘가 만약에 1개를, 1을 뽑았다면 얘는 1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3개 중에 하나 뽑고 얘는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 전체 경우에서는 24개 4개 중에 1개 뽑고 얘도 3개 중에 1개 뽑는데 4개가 되려면 남은 2개가 다 들어와야 되네 그냥 12개 4개 중에 하나 뽑고 얘는 어 3개 중에 2개 뽑고 그대로 맞출 테니까 12개 4개 중에 2개 뽑고 남은 2개 중에 하나 뽑아버리면 끝나네? 몇 개? 12개 그래서 몇 가지? 60가지 정답은 91분의